아민이こんな a p p 어 뭐야 렉이 안걸리네? 진짜 업데이트해서 렉 해결했나? 게다가 그러니까 바로 올포펙이네울체이가 없네? 아이씨! 업데이트.. 아 그래 지금이라 업데이트한게 다행인건가? 아니 그건 업데이트 하자마자 렉이 사라지고.. 차 빠졌냐? 진짜 게임 문제였나보네?